안녕하세요, 논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직원들 회식시켜준다고 한 4시쯤에 나와가지고 유로포차 유림상에 직원들 단체 회식을 시켜주고 요주에 가서 직원들 유니폼도 바꿔준다고 사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올라와서 보니까 예전에 제가 영상 한번 찍은 게 있어요. 을지병원 사거리에 있는 더큰 집설렁탕. 거기가 권리금 몇십억을 받고 팔았다 아니면 망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아는 정보를 영상에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권리금 20억에 나가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했고 그리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자리가 자리는 굉장히 신인성 좋고 좋은 자리인데 월세가 비싸요 월세가 제가 듣기로는 5천 정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지금 여기 들어오는 사람 망하지 않겠냐 뭐가 들어오겠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집 아니면 저기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갯집이 들어왔어요. 그 갯집이 어떤 갯집인지 영상에 남겨드리려고 지금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서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지금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바깥쪽에 외제차들이 비싼 외제차들이 꽤 많이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대게 만찬이라고 기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외관은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리모델링을 하고, 인테리어 안에 깔끔하게 하신것 같아요. 들어가서 먹으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가격! 가격이 제일 중요하지. 대게 코스는 2인 기준에 1인에 13만원이야. 가격 센데? 되게 센데? <웃음> 되게 센데? 자, 킹크랩 코스는 1인당 16만원. 그리고 여기 상차림비가 따로 돼있지. 정육점처럼 상차림비가 따로. 그게당7천원씩 이게 그거 말하는 것 보다. 아, 이거는 대게, 저희 대게를 구입하고 오시면, 그게당7천원씩 가고 가요. 아, 이거는 그냥 여기주고 드시는 거. 대게를 따로 저기서 우리가 몰라서 왔을 때만 상차림비 한 7,000원 정도 시는 거. 그러면 요거 먹는 게 좋아요? 요거 먹는 게 좋아요? 대게는 대게를 줄어드시려면 이게 더 음. 좋아. 데게. 그리고 대게는 800g. 8 0 0 갈아내. 에 진당 800g에. 800g에. 오, 이게 더 낫네. 저희가 대게를 주니까 그렇지, 치 대게를 많이 넣어. 그러면 가서 대게는 90g. 그리고 뭐 유튜브에 올려주고 이러면 뭐 있어요? 네, 대게를 직접. 대게 어떤 거 좋아요? 대게는 일단 가격 대게 최에 7만 원이에요. 7월 7만 원인데 네, 보통 먹시는 양이 다르지만 보통 한1 킬로 되거든요기고양보1로요1살꽉차 있는 걸로. 어, 제가 네. 라고 뭘로 보는 거야요 뭘로? 어.. 뭐 여러 <목소리> 가지가 많습니다. 색깔, 눈기에 딱딱함 이배경때는 그 물론 크면 크래도머리도 많겠지만 크다고 다 살이 꽉차는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는 게 전체적으로 목을 눌러봤는데 <목소리> 음. 몸이 딱딱함 그다음에 밥도 색깔 차이 색깔 차이 색깔은, 색깔은 어떻게 좋아요? 그냥 보시면 약, 약간 검은색이죠? 네네. 여기는 내장이기 때문에 여기 살이 원래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요만한 사이즈구매했다고 하지만 네. 네. 실제로 몸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음. 네. 음. 네 그래서 가운데 뭐 트을 때, 요, 검은색이긴 하지만, 색깔이 약간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뭐살 차이, 그 음. 다음에 다리를 만져봤을 때딱딱한딱딱한 딱딱한. 그렇죠. 음. 뭐. 그리고 나머지들이 뭐 빛깔, 무게 등등등 모려를 음. 해서 제가 최대한 수율을 좀더찾아봐드릴 알겠습니다. 오. 두 마리 한번 볼게요. 아, 2kg인데 두 마리는? 보통 한 마리가 1kg 왔다 갔다 하게 된다. 두 마리를 게아 보는 거죠. 자저희 이제 바구니 무게만큼마이너 처리가 되어 있고요 똑같이 주고 나니다 어, 야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결제하면니다 여기 네. 14만 6천원에 그러면 7천원 7천원 2배이니까1이 그럼 고맙죠 음. 음. 네 지금 올려드리면 자리에 안하고뭐 남은 식사을 도움을 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업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를 보여드리면 되나요? 네네. 네 자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격이 2.1kg 정도 돼가는데 되가, 1 4 6 0 0 0원을 줬어. 근데 여기서 우리 2명이니까 두 명이니까 7 0원씩더하면은대게 나라보다는 싸. 근데 두 마리인데 시대. 기장 쪽에서도 어마마하게 크게 하는데. 일단은 기장의 했던 스타일 그대로 하고. 지금 몇 군데 더 오픈했는데 지역마다 오픈을 하나 봐. 오빠가 얘기했잖아. 개집 아니면 절대 살아남을 적다다이 자리. 음. 딱 개집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게 나 너무 신기해. 뭐. 어떻게 개집이라고 하지? 개집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어. 단가가 안 나와. 메뉴 나오는 거 봐야 알겠지만 우화잠이나 대게 트레버 대게나. 게나 음. 지금 있는 데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큰 데가. 그렇지. 식당 다는데낌뭐나고 그런 되이지좀 되게 빤한 음식들만 나오잖아 올드한 느낌이잖아. 좀 근데 여기가 약간 조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느낌이어 나오면은 인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같이 나오는 것들이 좀 빤하잖아. 너무 빤하고 또 문제는 대게나 라나모아잠이 있는데 거기하고 똑같이 가면 살아남을 수 없거든 근데 여기 지금 가격대나 이런 거심층템을 봤을 때는 나는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직접 대게를 고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대게에 자신 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만큼 대게에 자신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 따졌을 때는 나는 괜찮다고 봐 그래서 내가 고급집하고 오래됐는데도 살아남기 힘들었는데 네가 물어봤잖아 오빠한테 뭐가 네. 들어올까 오빠? 갯집이 아닌가 난 상당히 네, 남박이 네. 없어 나는 오빠 말이 딱 맞잖아 어, 듣고 나니까 갯집. 맞는 거 같은데 데 진짜 개집이 들어오지 몰라 그러니까. 근데 너무 지금 인테리어를 네. 이 중간에 뚫고 나가지고 울려 뭐 음식점이니까 발는건 괜찮은데 지금 중간에 이게 뚫려 입고 안서는아 근데 나는 아닌가? 지금 들어오자마자 제일 네. 마음에안 드는 게 하나 있어 의자가 너무 딱딱해 딱딱해, 나무로 돼 너무, 너무 딱딱해가지고 아. 몰라. 내 엉덩이 타신데 아. 좀 편하게 앉아서 먹을 수가 없어. 여기 오픈하면서 같이 공부하신 어. 거예요? 네. 예, 네. 예, 아. 예, 예, 예, 니까 예, 예, 니까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이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야여기 이제 계집도 서로 도나보다 직원들이 너무 신기하다 저 무화점에서 진짜 잘하시는 양반이 있는데 그치 취업류로 어, 다 갔다가 어, 오늘 여기서 보네? 응. 이거는 <웃음> 느낌은 괜찮은데? 느낌은 잘될것 같은데? 저기보다 일단 가격이 저렴해 어, 닭튀김이랑 우이 응. 소스랑 같이 이렇게 회는 어, 이런 식으로 간단한거 하기가 쉽지 않지 네. 어디든지 근데 네. 기본이 더 중요한거야 음치도 퀄리티가 나, 나쁘지 않아 굉장히 괜찮아요 성남이 더 힘들지? 어. 다르게 해야지 가능성이 있지? 어, 그럴 것 같아요. 대는 음. 어차피 다 좋은 거 쓰니까 같다고 치고 나머지 분위기랑 밑반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여기 월세 따졌을 때는 24시간 안 하면 힘들 거고 그나마 대게라서 단가가 높아서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 단가가 높은데도 미스타지가 해야지 버틸 수 있는 자리죠 일단 지금 나온 거 봐서는 특별한 건 없다. 귀장에서 했던 방식, 귀장에서는 먹혔을 수는 있어. 근데 여기는 전국에 있는 맛집, 전 세계에 있는 맛집이 제일 많은 곳이 이남이야.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보다 제일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만한 비용을 들여서 들어왔는데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만이. 절개 맛은 니까 아예 절개를 다른 업체보다 더 싸게 안정이 있든지 아니면 완전 퀄리티가 남달라 버리든지. 끝까지먹어 보고 판단을 하고자 하고. 뭐고이고아네 아, 차 손으로 먹어야 되니까 그래, 손으로. <웃음> 먹지는 않았지만 개맛은 어차피 맛있는 건 똑같은데 음. 무화장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어떤 음. 매력 소스 같은 경우도 그치 되게 많이 신경쓰지 되게 아, 많이 신경쓰지 되게 소스 두 가지가 나왔고 워낙 자주 갔었잖아 음. 맞아. 휴일에 한 장만씩 계속 갔어요 워낙 대게를 좋아하니까 음. 그러다가 무화장 없어지고 우리가 대게 나라 다니다가 노량진 가서 먹었지 소스는 아니어도 부분에 서 많이 떨어지는 것같요 걔는 똑같아. 그, 우리, <웃음> 어, 강릉 갔을 때 영상에도 아, 있었던 그, 그 해적, 해적, 해적 거기 있지. 음. 나는 거기 정말 그 반찬, 스키다시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스럽게 나와서 음. 그런 집이 여기 왔었으면 대박 났다 그 집은 상따리 헤어지지 않났고 응. 국물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계속 나오고. 일단, 아, 무약하다, 이게. 좀 심하지 않나? 음, 심한데? 오빠 표정이 너무 잘났었나? 숨길 수가 없었어. 어, 표정을 좀 숨겨야 되는데 개는 그래도 어느정도? 개는 무조건 맛있어 이런 점은 받을 수있는데 소스가 너무 부족하고 스케다시가또 너무 부족하고 개만 먹으면 사람이 무려 네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해적 그립 진짜 맛있어 대게나라가 어떻게 보면 나는 아직고 보면 더 싸고 웬만한 만원 어차피 1 0만원 집에 먹을 바에 든몇만원좀 뭐, 차이는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맛있 쉽게 먹르고맛렇게 먹으면 차이는 또 있을 수 있거든. 지금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됐으니까 잡아 나갈 수. 있거든. 이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예, 식사만 하시면 는 아, 요금은 한는0분만 아, 밥사만2원이 추가돼요. 그리고 여기 계산은 먼저 젖 시간에 됩니다. 아. 그 아, 아, 아니 여기가 아주는줄 알고 아 그건 어? 아니고 저희가알바보 따로 추가를 합니다. 는찬가요 그러면 해서 아 그냥 무리는거요 아, 아, 네. 너무 정말 맛있는데 아 여기 스타일은. 네 그래 여기는 그냥 알바보로 따로 추가해서 나가 저희는 알바 보다 아니면 공기부업해서 여에다가배수 해드릴게요 요 배불러서. 항상 네. 내가 안타까워. 아니 근데 워낙 잘하는 데야. 내가 봤을 때는. 기장에서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이렇게 평을 한다는 것도 웃긴 거야, 사실은. 잘하고 있는데 무슨 척을 네. 근데 모르겠다. 나는 기장 가서는 기장에서 제일 잘하는 집을 가겠지만 서울에서는 서울에서 제일 잘하는 집을 가겠지. 그치, 맞아. 그게 정답이다. 그 차이가 있네. 더 큰집 설렁탕에 새로 생긴 대게의 만찬집을 갔다 왔는데 배가 고파요 <웃음> 배가 고파 <웃음> 저는 솔직히 말하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 먹지 않고 나왔어요 일단은 자 그리고 또 한가지 그 집의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자 가격이 싼 가격이면 은상차림 비를 따로 받더라도 이해를 합니다 가격도 비싼데 상차림을 따로 받으니까 얘네들 장난하나?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저는 표정이 제가 솔직히 말하면 맛없으면 맛없다고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맛없었어요 왜냐? 스키다시도 아직 제대로 안돼 있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서울에서 대게를 먹으러 간다 그러면 대게나라로 갑니다 거기 있던 무화잠 이모한테도 말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본인이 더잘 알지 않냐고 <웃음>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저딴데 가서 밥 먹어야 될것같아 지금 <웃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차 왔습니다 2차 밥 먹으러 2차 오거오 아, 네, 네, 네. 아. 빨리 들어, 들어, 들어, 들어.